집으로... 집으로 <웃음> 잘먹겠습니다 오야. <웃음> 아, 가다거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도착 자, 자, 단 자, 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니다 자, 자, 하면서 저녁으로 자, 과두개 자, 도록하겠 자, 니 자, 자, 자, 자, 자, 고접 자, 다가 자, 이거 하나 먹고 나가봅시다 오전에 <웃음> 게임을 하고 아, 친구 오늘 야간 공부여가지고 오전에 공부러 갈래서 게임받 하셨으면 하고 요까스 <목소리> 봐봐 <목소리> <목소리> 자, 샤워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네, 만들 자, 오늘 저녁입니다. 라면. 음, 맛있다. 자, 뭘뭐 먹고 다시, 관련 자료를 좀 만들어. 골드랬어이하고 응, 이제 마지막, 썩 센터 아, 자,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제거 영상 편집을 해볼까요? 이렇게 납, 납시를 당가다니왜더 아, 못뿌네 형자 <웃음> <웃음> 그럼 햄버거를 먹어볼까요 <웃음> 민트초코 난 민트초코를 먹겠어 하.. <웃음> 참을거같이 그 전에 영상작업을 좀가져온 놀다가 자. 오늘 점심은 찜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우 색깔 좋아. 아, 점심 먹고 골프 연습을 하러 갑시다. 아유, 데찮아안 근데... <웃음> <할> 텐데. <웃음> 자, 골프 치러 갔다 오고 샤워 좀 하고 집 정리 좀 하고. 자, 아까 점심에 먹고 남은 찜닭. 저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색다를 재미 해볼까요? 며칠째 까먹었던 거예요. 어제 까먹었던 거. 정 완료 자 게임 좀 하고 이그 중계 아 중계는 아니죠. 미팅 프로그램이죠. 팀즈에 대한 이거 소개를 아니 소개를 한다 사용법을 좀 만들고 있었어요. 좋은 <웃음> 친, 아, 엄마랑 같이 장보 가도 이만큼 받고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블리스 하고 골 운동 끝내고 첫 청소 간단하게 하고 올라가려고 사무실 <웃음> 가서 커피 한잔 그리고 제가 이제 어 현관 <웃음> 어, 정등 간 거. 약간 자취생활 하면서 네, 하는 것도 따로 하나 만들어볼까 싶어서 자 했. 오늘 저녁미날 라면 그리고 계란 넣었고요 밑에, 그래도 다행인 점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라면 두개 끓여 먹어야 됐었는데 두개뭘 넣어 가야 됐었는데 지금자 이제 다시 편집을 해봅시다 오버치츠를 즐겼습니다 삽진다 맞고 아추 나가고서 바로 잘라 했는데 어, 오늘 좀 너무 놀아서 자막작업까지 일단은 해놓고 좋은 아입니다 자, 오전에 영상작업을 좀 해놓읍시다 오늘 점심은 소고기를 구워먹을겁니다 다 해도 500g밖에 안되네요 자, 고기 한 덩이 나머지는 저녁에 먹던 자, 그럼 고기를 올려볼까요? 자, 올리고서 짜란! 스테이크랑 계란후라이 그리고 마라연미 너무 잘 익었죠? 좋아요 중간에 힘줄은 저기 다시 굽고있습니다 맛있다 짠! 영상 분할 이게 뭐야? 틈! 그... 자 영상 렌더링 하는 동안 등을 가았는데 문제는 크기가 좀 달라요 기왕 이불도 뺀거 청소기라좀 돌리고 음, 자 청소 좀 하고 이마트 집다 왔 국밥 잘 먹겠습니다 응 짭다 아, 로딱고자 아, 작업한거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자리 나고 쓰에러 갑시다 아, 수고합시다 또자 아, 개떡이 되어버린 떡을 먹으며 떡을 먹고 자야지 오늘 아침 네, 좋아 떡국입니다 떡국 자 오늘은 공항 쪽에 어, 손님이 온다하셔가지고 네. 여기다 하겠다 네, 네. 아이 새끼 아, 내가 지난번에 하루 상담을 하고 계신데 <웃음> 집에 도착했습니다 <웃음> 이 친구 상태가 이제 슬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 두개다꼬워먹으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집에 가기 전에 샌들을 받아볼까요? <웃음> 아, 진짜 진짜